십니까? 심혈건강연구소 음. 청통교사장입니다 지금 해주실 말씀은 만성 두통. 네. 네. 두통은 원인이 굉장히 많고요. 두통의 음. 종류도 되게 많고요. 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코골이와 두통은 별로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더 음. 보고 짚어보는데요. 네. 라디오를 읽다 보니까 네. 두통 학회가 있더라고요. 아, 두통도 질병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죠. 제대로 된 원인 을단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 고 사실 우리가 머리가 좀 아프면 그냥 어. 개버린 뭐 타이레놀 어. 뭐 이런 어. 약을 먹고 그냥 넘기잖아요. 아, 근데 그거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먹더라고요. 그 약을. 아. 그 굉장히 사람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있나 본데요. 음. 뭐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 없어요? 네. 제 주변에는 그 여자들은 두통, 치통, 생리통. 생 이제 뭐 상관이 없는 나이가 됐고 네. 그 가방 안에 두통약, 무슨 알레르기 약뭐 이런 약들이 혈압 어. 이냐 아니. 당뇨 있냐? 아니. 근데 뭔 약이 많아. 아니 이거는 뭐 머리 아플 때 먹는 약이거 소화 안 돼서 먹고 뭐, 어. 뭐 이거는 뭐 알레르기 뭐 어디 가서 뭐 하면 뭐 알레르기가 잘생긴데요그고 그러니까, 약을 뭐 간식 먹듯이 먹더라고. 그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에 대한 맹신 또는 잘못된 믿음이 있죠. 일단 약 먹으면 뭔가 변화는 있으니까 네, 근본적인 그내 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약을 투여함으로 해서 이제 몸, 몸이 몸 굳이 내가 뭐 안해도 다뭐 음. 약으로 다 해결하는구나 하고 또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 두통 중에서도 음. 음. 이 편두통은 음. 한쪽만 쏘는? 편두통 그건 턱관절과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턱관절은 이 교합과 연관성이 많고 아 그래서 치과적인 문제 그러니까 치아가 내가 교합이 문제가 있나 없나를 아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리를 들어보는 건데요. 그렇죠. 교합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이겁니다. 그냥 했는데 맑고 경쾌한 소리, 즉어긋나는 어, 소리가 아니고 탕탕탕 잘 나면 교합이 괜찮은 거고요. 딱 때리는데 미끈덕하는 그런 느낌 이런 소리가. 앞니로 아니요 어금니로. 어금니로. 어. 찢는 것처럼. 할때 지금, 전문인도 약간 비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아. 그거는 반드시 치아의 문제를 일으키고, 치아가 이제 힘 어, 견디기 어려우면, 이제,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나고. 음. 제가 가끔 편두통이 잃 이유가 그랬을까 네. 보다. 그래서, 편, 이제 그 턱관절의 문제는 음. 두통으로 이어지고, 목으로 가고, 음.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고, 목이 음. 굵고,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음. 그런데 이제 고구려와 무슨 상관이냐 음. 결국은 고구리는 수면 무호흡은 음. 뇌 산소 부족을 그렇죠. 초래하죠 음. 그러면 뇌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 음. 산소가 결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밀폐된 방안에 음. 한 대섯 명이 모여서 고수부를 친다고 봐요 음. 그러면은 산소가 쫙 들어오는 것보다 이게 먹어서 없애는 게 많으니까 머리가 음. 그 자꾸 환기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산소를 느끼 위해서인데 그 정도로 밀봉된 상태가 아닌데도 머리가 아프고 그런 정도로 산소에 우리 뇌는 굉장히 민감한데 아, 아. 바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어제 온 친구가 32살인데 산소포화도가 74%까지 떨어져요. 음. 우리가 95% 정도 유지돼야 정상적인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음. 75%면 뇌는 거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막 몸을 막 심장 빨리 뛰게, 혈압을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필살 사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평균, 평균 산소포화도가 90%를 넘지 않아요 그러면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거거든요 음. 스트레스를 받는 뇌는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음. 그래서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묵직하다 그거는 반드시. 수면의 상태를 수면, 그것도 호흡. 음. 그래서 머리 아픈 사람들은 음. 다른 거약 음. 먹기 전에 음. 빨리 꼭 그, 자는 동안 녹음해봐서 음. 호흡 소리를 들어보자. 호흡, 음. 고구리 소리가 크다고 문제가. 다 아니고,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숨이. 자세히 들어보면 숨소리 또안 나는 것 같은데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 말이에요. 음. 그런 사람들은 탄소포화도까지 같이 검사하는 음. 그런 거를 한번 해보기도 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 오시면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음, 한번 음. 오셔서 음. 어,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실 때는 반드시 네. 녹음을 해서 예, 네.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네. 두통에 대해서 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좀 세련되지 않아요뭐 <웃음>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 생겼다, 말을 못 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 또 괜찮습니다.